지금 서울 회생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이제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도 있는데 이 서울 회생법원이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회생 사건들에 대해서 회생법원장이나 뭐 등등하고 도 만나서 회생 관련된 제도들 운영에 관련해서 의견도 나누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생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도 좀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네요 코로나 네, 때문에 도또더 힘든 네뭐 지금은 가계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었고요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빚을 내야만 뭔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게좀 쟁점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나 그런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박지민 의원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 기간, 변제 기간을 변제기간을 오늘에서 3년으로 파격적으로 줄이고 또 얼마 전에는 개인회생 채무자 신청 채무의 한도를 늘려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움을 쳐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서경환 법원장님도 같또 회생법원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개인 파산 신청이 5만 건이 넘었죠. 최근 5년간 가장 많았고 아마도 올해는 이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막다른 길에 시민들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에게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회생과 파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장님께 급하게 간담회를 좀 청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더잘 되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신 법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판사님들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